이거 이미 옆에 도칩 아니에요 이거야 이거 잠을 못 자서 그런거래요 비타민 뭐 B인가? B원도 부족하다 그러던데 이거 때문에 아침에 이게 아침이 제일 딱딱하거든요 아침 일어나서 양치질할 때 제일 아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러이안녕하다가일러어요 피부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같아요 제가 진짜 잠을 정말 못잤거든요 지금 요일이라서 10시인가? 열, 11시까지 거의 자다가 그래서 볼일 보고 왔다왔다 왔다 하고 집에 한 6시 좋와가지고 묻어보고 또밥 먹고 자고 거의 지금 한 3주 동안 거의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물팩을 치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거의 마흔은 아니고 3 0대 중반으로 치다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모공도 모공이지만 얼굴에 이 중력을 받고 있는 이 얼굴 처짐 리프팅이죠 이제 다 제가 다다음주부터 다시 이제 3개월 동안 쉬었던 피부과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데 저는 모공치료랑 리프팅을 중점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뭐 그날 음, 집에서 홈케어로 할수 있는 그런 아이 시스템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그 뭐지 하, 지금 잘 기억이 났나지만 그, 그 롤러 그것도 지금 집에 한 두세 가지가 정도 있고요 그 변... 그 연예인분이 이제 메인으로 선전하고 있는 그 밴드 있죠 그것도 집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좋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그렇고요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효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한두 번생용하고 말거면 솔직히 한적화 사용하고 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 솔직히 어딨어요.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짜바랭에서 올리는 실리프팅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사용해볼 거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 케라티카에서 나온 아임 브이톡스 패치 이 제품입니다. 이건 TV에서도 한 곳인가? 아무튼 나와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던 아이템이고요. 저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V라인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바로 보이긴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유지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보다 이런거 한주에 한 번씩이라도 사용을 해주시면 안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사용 전후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구성은 이렇게 다섯매가 들어있고요 다섯매가 들어있습니다 사용방법은요 이거를 이렇게 뜯으면 돼요 팩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투명 필름이 있어요 필름지가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십니다. 면, 이렇게 좀, 쫀득쫀득한 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여기가 반으로 접힌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음, 처음엔 조금 힘드셨어요. 중간에 대시고, 잡아당기시면 돼요. 제가, 얼굴이 커서, 처음 알지 좀 힘들다. 기다려줘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고 한 15분에서 한 20분 있다가 내시면 심사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사이트에서 확인해봤을 때 3만원대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는데 6천원 정도? 하죠. 근데 그 딸은 제가 이렇게 이런 팩들 진짜 많이 사용해봤는데 제일 제일 이렇게 잘 당겨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이따가 아마 씌우고 이따가 보시면이 턱라인이 달라진 걸 보이실까요?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할만합니다. 어, 지속적인 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비 신부라, 어떤지, 뭐 면접이 있으시다든지 급하게 관리가 필요하시면 매일매일 관리를 매일매일 붙이시는 거로 권장을 드리고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중력에 저는 숨는 거지 않겠습니다. 뜯드어볼게요 단점은 귀가 살짝 아파요. 이게 탄성이 있어. 장난아니에요. 어다 재사용하고 싶어. 뭔가 조금 아쉬.. 아시... 아까.. 어떠신가요? 아까랑 확실히 라인이 달라졌죠? 여러분 근데 평상시에 스마트폰 굉장히 자주 보시잖아요. 그런 거 보실 때도 이렇게 아래 보거나 그런거 자주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정면 응시하거나 이렇게 저는 목이 이미 목주름이 진짜 저는 되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기 관리 턱 여기 처지지 않도록 되게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나름의 평상시에 되게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네 굉장히 어머님한테 선물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달러라고 여기에 그 연꽃 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뭐 고무 냄새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좋은데 꽃향기가 나요.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항상 꾸준히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